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 시간에는 그리드 원점 정렬 기능과 스케치 수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어, 특히 그리드 원점 정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스케치 하러 들어가면 들어가는 과정에서 원점을 재설정하거나 X축 Y축을 재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원점도 아니고 원하는 X축, Y축 방해도 아니기 때문에 화면을 돌려서 스케치 작업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네, 다른 프레임들 같은 경우에는 카티아나 지멘스 NX나 또는 PTC 크레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들어가는 단계에서 그렇죠? 스케치를 작도할 평면과 그리고 원점 X축, Y축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능이 솔리드웍스에는 어,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스케치 안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뭐 인벤트 같은 경우도 안에서 리어 퇴치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어, 스케치를 재정렬해서 X축, Y축 방향을 잡죠 자,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카티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카티아라는 프레임이고요. 자, 파일류 파트로 한번 보여드리죠. 파트가 솔리드웍스의 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를 할때 일반 스케치 말고 여기 포지션더 스케치 이거 누르시고 그러면 작도할 평면을 잡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을 바꾼다든지, 뒤집는다든지, H가 호리존탈 X축입니다. V가 버티칼, Y축입니다. 오케이, 눌러볼까요? 자, 스케치에서요. 제가 무신코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바이 나와서 돌출, 패드 하죠. 양쪽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살짝 구배담 줘보죠. 요 평면에 대해서, 자, 구배줄 면입니다, 이거는. 자 복주문이 열고요. 양 사방을 다 찍겠습니다. 이건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어차피 솔리드웍스에서 실습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중립면은 이 평면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각도 뭐한 20도 줄까요? 됐죠? 양쪽으로 하고 싶으면 뭐 눌러가지고 파팅 드래프트 그러면 양쪽이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있어요 자, 요 면을 잡고 그럼 원점이 여기 되거든요. 네 저희는 원점을 프로젝션 포인트에서 요 점을 하겠다 그리고 페레를 어, 라인 하셔가지고 요 선을 x 축으로 하겠다 반대로 뒤집어야 겠네요 이렇게 보이더 뒤집을까요 아니면 수압 서로 교체를 한 다음에 그렇죠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요 교체할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요런 기능들이 카티아는 그렇다고 치면 지멘스 nx, 요거는 지멘스 nx란 프로그입니다 자, 뉴에보죠 굉장히 많죠? 복잡합니다. 맞아. 모델, 단품, 어, 들어오죠? 자, 똑같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가겠죠? 스케치 누르고요. 면화을 잡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점. 맞아. 호리전탈, 여기 x축을 잡는 거예요. 또는, 여기는 어, 원점을 잡는 겁니다. 그러셔가지고 잡으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예, 무난하게 그 들어가 보죠 자 그런 다음에 요 사각형 가지고 요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있죠 예. 피니쉬 물론 단축키다 있습니다 자 드래프트 똑같이요 저는 어, 시멘트리로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한50 주겠습니다 50 너무 작나요 한 200주죠 자 그런 다음에 드래프트 From 어, 섹션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죠 멀티플로 하겠습니다 그냥 한 20도 주죠 네, 이렇게 주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각 영역별로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케이 했죠 스케치는 숨길까요 그럼 요 면에 스케치하러 들어온다고 보죠 요 면을 탁 찍었어요 그러면 어, 마우스 포인트가 가까운 위치에 원점이 잡힙니다 그렇지만 또 원점을 나는 이 원점이 아니라 여기로 잡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점을 요 찍으시고 여점을 콕 찍으면 원점 이동되고요. 호리전탈은 이 축으로 하겠다. 아니면 이 축으로 하겠다. 이렇게 호리전 탈을 바꾸면 되겠죠?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케치랑 글씨 있죠. 이 방향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솔리드웍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예제를 열어보죠. 만약 요 면에다가 제가 스케치 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요 스케치 누르고 요 면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단계에서 평면만 잡고 들어왔지 원점은 요 원점이 투영되어 오는 거죠. 그리고 방향도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스케치 작업하기 위해서 막 돌려서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뭐 저도 지금까지 다 이렇게 돌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크게 뭐 불편함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이게 항상 불만이죠. 도대체 왜 원점을 재설정하는 기능이란지 X축 Y축을 재설정하는 기능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거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바로 요금 되고. 그리드 원점 정렬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일단 X 다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요걸 누르던 아니면 이 면에서 왼쪽 클릭 스케치 또는 우 클릭 스케치. 똑같습니다. 똑같은 명령이고, 스케치 바깥쪽에서는, 어, 그니까 스케치를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평면만 잡고 돌아가지 원점이나 그리고 X축, Y축을 재설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예 클릭하시고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어, 나는 이 방향이 아닌데, 여기를 원점으로 하고 여기를 X축으로 해서 작동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스케치 원점입니다 스케치 원점이랑 구속을 잡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사각형 그렸다고 해가지고 스케치 원점이랑 지수 구속요 점이 잡히나요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렇게 잡아 마치 잡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스케치 원점이 아니고요 이 원점이 잡히는 겁니다 아시죠 이 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점. 그이뒤 그렇죠? d 있는 원점 있죠? 얘랑 잡히는 거예요. 스케치 원점이랑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원점 아니에요. 원점 안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지수 줬을 때이 원점이 잡히나요? 이거 안 잡힙니다. 이거.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원점이랑 것은, 요, 이 단품이 가지고 있는 절대 원점이랑 구석이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좀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모델 오리진, 모델의 원점은 요 파란색이고요. 스케치 원점은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짧은 거는 x축 긴 거는 y축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서요 여기 있죠 어, 아, 요금 되고 여기 원점 여기에 모델의 원점이고 요거는 스케치 원점입니다 그러면 치수 줬을때 여기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얘랑 잡히는 거예요 얘랑 잡히는 게 아닙니다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빠져나온다면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면에 스케치하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원점이 맞지가 않죠 자 그럴 때 도구에 스케치 도구 가시면 어쭉 내리면 맞춤이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정 도구에 스케치 도구 맞춤에 가주셔가지고 그리드 및 그리드 원점 정렬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클릭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뜰겁니다. 그럼 원점은 나는 여기로 하겠다. x 축원 여기로 하겠다. x 축 물론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짧은게 X축이에요. 긴게 Y축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OK 누르면 됩니다. 원점이 바뀌었죠. 어? 근데 정렬은 안됐는데요. 맨에 수직으로 보기. 이거 누르시면 다시 원점이 이렇게 수직 방향을 보이죠. 아시죠? 이런 다음에 이제 스케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치 원점이 바뀌었죠. X축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형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원점 여기랑 이렇게 구속을 잡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마치 원점이랑 구속이 잡히는 거 아니냐. 스케치 원점이랑.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요 모서리와 모서리 만나는 요 꼭지점 있죠. 꼭지점이랑 구속이 잡히는 겁니다.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웍스의 원칙은 스케치 원점하고는 구속을 못 잡는다. 결국은 이 모서리하고 구속을 잡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요게 아니에요. 요 꼭지점은 실제로 스케치 원점이 아닙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만약에요, 치수를 끝까지 줘보죠. 요렇게 20 주고요. 여기 제가 한15 줬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옮기고 싶어요. 다시 한번 도구에, 스케치 도구, 맞춤, 그리드, 원점 정리를 하세요. 저는 원점만 재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점을 여기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원점만 재배치 해보죠. 그래가지고 요점 잡고요. X축원 여기로 잡겠습니다 반대로 뒤집을까요? 이렇게 하시고 OK 하시면 자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이 다시 맞춤해서 제거됩니다 계속 할까요? 예 눌러 보시죠 그대로 있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단시 원점만 여기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대신 수평, 수직, 구속 조건이 삭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점의 관계 속에서 이제 다시 추론이 되는 거죠 자 컨트롤 Z 하시고요 전체를 다 움직일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도구에 스케치 도구 맞춤 그리드 원점 정렬해서요. 원점을 저는 뭐, 여기로 바꿨습니다. X축은 여기로 하죠. 반대로 뒤집을까요? 모든 스케치 요소 재배치하시면 X축, Y축 둘다 잡으셔도 되겠고 X축만 또는 Y축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눌러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아있죠? 아까 전에 는다없어는데 계약자 인구 속에 없어는데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 원점만 여기 움직이는 것 뿐이지 원점과 관계가 걸려있는건 아니니까요 일반적으로는 모든 스케치 요소 재배치 여기능 쓰는 것이 딱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위치에 원점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x축 y축 잡아가지고 스케치 작도를 좀더 쉽게 하는 기능이 바로 이 그리드 원점 정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 오리진하고 스케치 오리진하고 아이콘 모양이 틀리다. 그리고 요 부분은 실제 여기에 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 오리진하고 뭐 구속관계를 만들 수 있느냐? 안됩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기본적으로 모델의 꼭지점이나 모델의 모서리하고 치수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음, 좋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수정이라는 건 뭘까요? 수정 아, 그렇네요. 이런 것도 한번 보죠. 이걸 치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싶어요.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이 면에다가 우클릭 스케치 들어오면 항상 원점 여기 있어요. 스케치 원점. 왜? 절대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원점이 내가 작도할 면으로 투영돼 와서 거기가 뭐가 된다? 아, 스케치 원점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만약에요. 제가 이 면에 새로 스케치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게 점이 잡히죠? 스케치 원점이. 그럼 어디서, 어떻게 잡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직 3 스케치 배우지 않았는데. 자, 어, 3 스케치 들을 필요 없고요 그냥, 공면에서 참조 영상을 기준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점과 평면으로 하죠. 점은 원점 잡고요. 평면은 요 면을 찍겠습니다 잡혔죠? 오케이 하고 이걸 쭉 끌어서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교차점으로 해보겠습니다. 요 평면이랑 요 축이랑 하면 여기에 뭐가 생기죠? 교점이 하나 생기죠? 점이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여기서 점이 체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면에 제가 무신코스케치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어느 위치에? 요 점에, 요 교점상에 스케치 원점이 잡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원점이 내가 작도할 평면으로 수직으로 발을 내린 지점, 수직으로 투영되어 온 점, 여기가 스케치 원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요 원리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어떻게 떤어 해서 스케치 원점이 이렇게 잡히는 거냐?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빠져나올까요? 요 면에 다 스케치했을 때, 결국은 여기가 뭐란 얘기죠? 원점이란 얘니다 원점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여기로 옮길 수 있느냐? 못 옮깁니다. 못 옮겨요. 아까 전에 옮길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맞죠? 맞춤해서 그리드 원점 정렬를 해서 여기 점을 못 잡아요. 점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모서리 잡다 해서 잡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외부에 이런 점처럼 점을 만들어 오면 그게 잡히느냐. 그게 안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꼭, 이런 꼭점 있죠. 이런 것만 잡힙니다. 아시죠? 그러면, 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다가 작동하기 더 편할 것 같다. 그러면 이 파일 자체를 그냥 이동을 시키세요. 이동을. 알죠 자, 뭐, 좀 복잡하지만, 점에서요, 호로 하셔가지고, 요 호를 찍죠? 그럼 센터에 점에나 찍혔죠? 그 다음에 피처 해보시면, 바디 이동 복사. 사실 이 명령이 어디 들어있냐면, 없어요. 평상시에는. 우클릭 하셔가지고, 사용자 정의, 명령, 가셔가지고 어 피처에 오면 바디 이동 복사라고 있습니다. 이걸 드래그 하셔가지고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디 이동 복사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요거 구속 누르면 요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다시 한번 평 이동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동할 바디 전시 다 잡으면 되겠죠. 다 잡고요. 저는 평 이동을 하겠습니다. 평 이동 자이점 있죠. 이 점을 찍고 이 점을 어디다? 원점 면 되겠죠 원점 찍겠습니다 그럼 바디 전체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물론 복사는 푸시하겠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고 그러면 이 면에 스케치 했을 때 요면 있죠 요면에다가 스케치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원점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리드웍스의 철학이 가끔씩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 프레임을 개발할 때에 그 개발 초창기 개발할 때 <웃음> 아니면 그 이외에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이, 이 포이, 카티아의 어떤 포지션 스케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이 언젠가는 좀 추가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어차피 솔리드웍스가 이 카티아를 만든 다솔 시스템이 인수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멘스 NX의 이런 기능도 좀 들어, 스케치 들어갈 때 요거 잡아주는 기능 있죠? 이런게좀 추가, 어, 솔리드웍스에서도 좀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한다 인벤터처럼 인벤터의 리어테치 기능처럼 얘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면에 일단 스케치하러 들어 보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도구에 스케치 도구에 맞춤에 스크린 정렬 원점 여기로 잡을까요 그 다음 에 X축 여기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방향 반대로 하죠 오케이 하시고 꼭 여기 면의 수직으로 보기 하시면 이 상태로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스케일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아쉽더라도 지음에서는이 기능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이 면의 수직으로 보기 혹시나 없으신 분은 우클릭 하셔가지고 사용자 정의 명령 표준도 있죠? 가시면 이거 있습니다. 이걸 끌어다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게 컨트롤 8이죠? 저는 R10으로 바꾸는 것 뿐이지만 컨트롤 8 아니면 여기 누르셔야되고요 여기 있죠? 요거 누르셔야 됩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핀 박아 놓을까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앞면 여기 앞면 이에요 앞면 x축 y축 보통 x축이 왼쪽이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이게 앞면 이에요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뒤집히면서 뒷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뒷면 뒤집혔죠 요것도 기억해 놓으시죠 예. 자, 얘기가 길어지니까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스케치 수정입니다. 스케치 수정 도구를 사용해서 전체 스케치를 이동, 회전,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개별 스케치 요소를 이동, 회전, 축척, 복사하려면 그냥 요소 이동, 요소 회전, 요소 축척, 뭐 요소 복사 뭐 이런 도구를 쓰시면 됩니다. 어, 요거는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면에요. 스케치 하러 들어왔습니다. 여기다 대고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그렇죠 원점은 여기 있죠 아 죄송합니다 한번 창을 닫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죠 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면에 스케치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잡히죠 네. 사각형을 제가 어 이렇게 그렸어요 원점 여기 있죠 그러면 원점을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케치가 따라올까요? 스케치 도구에 맞춤에 그리드 원점 정렬 모든 요소 재배치로 하죠. 원점을 여기로 잡고요. x축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로 반대로 여기를 여기로 올때 스케치 요 부분들이 예, 이렇게 되죠. 완벽하게 따라오진 않습니다. 그냥 방향만 그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스케치 수정 명령을 써보겠습니다. 요것도 클릭하셔가지고, 사용자 정의, 명령, 스케치로 들어오시면, 스케치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그죠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자, 스케치 수정을 누르시고요. 열려있죠? 요 까만 점 보이시죠? 요게 원점입니다. 요 점을, 어, 그 그렇죠? 어, 외부 참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외부 참조에 다는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요게 사실은 어디에 걸리는 겁니까? 스케치 원점에 걸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 원점에 걸려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운다고 그러면 예, 되겠죠. 자, 지우고요. 뭐, 천천히 다 잡을까요? 잡으셔도 되고, 안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케치 전체를 네,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만약에 이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동, 복사, 회전, 요걸 쓰시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요 기능은 일반적으로 스케치, 솔리드웍스 스케, 내에서 스케치 작업할 때는 쓰진 않고요. 언제 쓰냐면 뭐 이런 거 있죠. 오토크레의 d w g 파일이든지 DXF 파일을 솔리드웍스로 불러와서 3D 작업하고 싶다. 그런데 불러왔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위치 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여러분 캐드 작업하실 때 원점 기준으로 해서 작업하시는 아니잖아요 뭐 모델 공간에 이미 위치에다가 작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때 또는 복사할 때 회전할 때 고를 때 이걸 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어 3부에서 드로잉 수업하면서 어 어떻게든 자료를 가져와서 어떻게 솔리드화 시키는지 그걸 설명할 때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어 요거는 이제 요 원점 자체의 방향이 바뀌는 않습니다 절대로 부분적으로 요소를, 어, 요소만 를요소 바뀌는 것 뿐이에요. 자, 스케치 수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활성화 됐죠? 자 그럼 여기 까만 점 보이시죠? 여기 까만 점. 까만 점을요. 왼쪽 버튼을 누른 채 드래그해서 여기로 옮겨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원점이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 상태에서 그냥 여기 까만 점 말고요. 여기를 그냥 드래그 해보시죠. 그럼 스케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이메일 위치로 요거 클릭하면 좌우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어... 자 여기 아, 위치가 잡혔네요 음. 다시 한번요 스케치 수정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전체를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스케치 수정하죠 자 요거 찍어 보시죠 어 여기 오른쪽 있죠 다시 한번요 요 부분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자, 그러면 스케일 수정하시고요. 요 왼쪽, 왼쪽, 마우스 왼쪽으로 얘를 끌어가지고 여기 갖다 놓는 거고요. 또 왼쪽 버튼을 까만 점이 나 여기를 꺼신지 빈 공간을 끄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죠요 까만 점, 여기서 오른쪽 누르시면 좌우 대칭이 되는 거고요. 요거 누르면 위아래 대칭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이에요. 가운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좌우 상하 동시에 대칭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대칭은 오른쪽 기능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은 원점이동, 까만점이동은 그냥 왼쪽 버튼이에요.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스케치 자체를 이동할 거면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죠? 원점 갖다 놓을 수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스케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축적할 수도 있고 제가 이동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축적할 수도 있겠죠 뭐 0.5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엔터 이렇게 근데 스케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2배 키우면 왼쪽 위로 2배 키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스케치 원점 기준으로 해서 평이 동할 수도 있겠죠 뭐 20, 20, 엔터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회전할 수도 있어요 뭐 45도 요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치 갖다 놓고요 45도 하면 이 원점 자체가 회전이 되버립니다 그렇죠? 여기에 어, 있는 이동이라든지 그 같은 경우는 원점만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냥 요소 자체만 이동되고 회전되는데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마이너스 45도 할까요? 닫기 하죠. 그 다음에 만약 여기서 요소 회전을 써보겠습니다. 네개 잡고요. 회전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찍고요. 그 다음에 45도 하시면 이렇게 되죠. 원점 자체가 이동이 되나요? 아닙니다. 원점은 그대로 있고 스케치 원점의 방향 X축 Y축 방향 그대로 있고 요소만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 뿐인데 여기 스케치 수정 같은 경우는 에이 스케치 원점 자체가 이동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동보다는 좌우 대칭할 때 있죠.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또는 좌우 상하 동시에 대칭 뭐 그리고 아니면 스케치 전체를 축적한다든지 스케치 전체를 회전한다든지 일정 각도로 내가 원하는 각도로 고를 때 쓰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두 가지를 잘 섞어 쓰신다 그러면 뭐 카티아의 포지션 더 스케치라든지 지멘스 NX의 그 옛날 말로 표현한다면 e 바 v i r 스케치 환경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드 원점 정렬 기능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이 고개를 깨우뚱 돌리셔가지고 도면을 또 깨우뚱 돌리셔가지고 막 보고 그리고 마우스 돌리셔가지고 또이 방에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셔야 되니까 요거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스케치 오리진 여기에는 포인트 없습니다. 모델 오리지널하고 구석이 잡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